난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3, 2, 2 1. Oh, God! 대박. 이거 저희 나가 다 짱!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산타를 있습니까? 우리가 너한테 하고 싶은 질문인데? 이동탄은 잊은 지오래예요 언제부터 안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거 산단때 부탁한 거를 휴대폰 그거 뭐지 산 기록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 <웃음> 결제 내역에 어. 네, 네. 네. 아 결제 내역에 네. 네. 네. 결제 내역이있어 네. 네. 네. 결제 내역에 네. 있어서 네.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팬 미팅도 두 번이나 하고 횟스로는네 아, 번, 스로네 번. 아그네 아, 음방 일등도 많이 하고 세 번이나 해. 맞아요.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아, 처음 일등하고. 난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웃음> 영원히 없는데? 영원 어디 갔지? 영원히 영혼 없는 진짜?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그냥 없어 그냥 아무것도 멤버들하고, 없어. 나는 아무것도 멤버들하고,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음, 나도 <웃음> 그래. 난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오케이 yeah,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니키가 만드는 걸 잘하니까 니키야 아, 니키가 만드는 거 아직. 만들까? 그리고 니키랑 선우형 만들까요? 아니. 그럼 제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내가 해볼게.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I got it. 일단 준비물이 황금색 리본 끈이랑 그리고 약간 뱀피처럼 생긴 갈색 약간 세계지도. 아, 이거 뭐라 하냐. 벌집, 벌집. 아. 그냥 만지면 꺼끌꺼끌한 갈색, 구기박스 같이 생긴 구멍 구멍 수송 뚫린 거. 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아, 그리고 분홍색 알죠? 아령을 깔아. 분홍색 아령을. 십일자로 아령 있어? 십일자 십일자. 아령 있어요. 십일자? 어, 아령은 뭐라고요? 박스가 아령. 박스 아, 아, 위아래로 흠. 길게 해야 되고 그 위아래로 길게 한 아, 다음에, 아. 다음에 핑크색 아령을 십일자로 안에 넣어놔. 참, 이렇게 세로라고. 하면 서형이 알아 알 거야 아마. 했어 했어요. 선우야 뭔지 알겠어? 맞는데 왜? 선우야 선우야. 왼쪽으로야? 왼쪽? 에안. 여보세요? 리버. 리버. 위, 왼쪽. 왼쪽 위? 여보세요? 왼쪽은? 오, 미역. 4, 3, 3 2, 2, 1 땡! 이러면 된거 아니야? 됐다. 한 번은 됐다. 1, 네. 아, 이 2, 2, 2전 세계 리버못 먹는 사람이 얼마만 데 야, 우리 믿지?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우리 할수 있어. 5, 2, 3 야, 농구공 몇 개야? 세 개. 농구공 3개, 아 4개 네 어. 사이즈별로 말해, 미디엄, 넥스마 완전 완전 형광빛 나는 오렌지 색깔의 이거다, 이거다 어. 완전 형광빛 나는 오렌지 색깔 생각보다 주황색, 작아 주황. 보여 아, 이건가? 브랜드, 브랜드 써 있어, 안써 있어? NBA. NBA 써 있어, NBA 오케이, NBA 어, 그리고 뒤에, 뒤에뒤를봐뒤를 봐. 뒤를 봐, 저 어우 써져 있는 거 있지? 저렇게 어. 포장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검정색 스트랩 찾아 야, 검정색 스트랩 1 0 초, 1 초, 초, 1 0 초. 빨리, 빨리, 빨리, 7,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3, 본 리본, 리본, 5, 리본. 양갈래. 4, 30, 30, 8, 8, 8, 2, 1 3 2 안돼. 됐다. <웃음> 했어, 했어, 했어. 봐봐요. 봐봐 위, 로 올려요. 오. 오 까, 잘, 똑같아요. 까봐. 진짜. 렛 e t 빨리, 8,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케이 먼저 까요 먼저 가자. 큰 거부터 가. 오케이. 케이 가져와. 과연 어, 뭘까 과연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어야 잠깐만 이거 안에 뭐야 <웃음> 뭐야 야, 이상한 거 아, 바다다. 거야.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야! 와 야. 대박 <웃음> 라면 세트 라면 세트 야, 야, 이거, 야 이거 제일 좋아. Oh 아, 와 이거 저희 라면 다 뜯어 먹었는데요? 와 대박. 와 너무 무거워. 와 야, 왔다 왔다 야, 왔다. 기대할게요. 히터다. 네네 저거. 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우와 진짜 진, 진짜야?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야 연기 턴다 보였어. 와재밌는데요 진짜. 이런 하나는 하나 살까. <웃음> <웃음> 집에서 할수 있게. 와 진짜로요? 진짜로요어와 진심? 진짜네 와. 와 대박. 또 이거 컴퓨터 사라고 또. 아유 아무것도. 감사합니다.